아무 근거도 없이 기다리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적어도 5년 정도는 기다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 가격은 예전과 틀리게 엄청나게 비쌉니다. 누군가 옆에서 조언을 해줘도 올라도 내 돈이요. 누가 옆에서 실언을 해줘도 내려도 내 부채입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은 한평생 복 받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확한 팩트를 얘기를 해드리고 나머지 알아서 판단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 분들도 전화가 오시고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는 분들도 전화가 오시기 때문에 누구 한쪽 편에 서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2005년도부터 미분양은 발생되었고 사실 계속해서 미분양은 발생되고 일부 거래가 되면서 뉴스에서는 주택경기 회복되자 미분양이 빠르게 소진된다. 지금과 동일하게 일부 조금 틀거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시절에는 어플도 없었고 이렇게 유튜브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뉴스에 의존하거나 TV에 의존하고 판단을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인간미가 있어서 친하게 지내는 부동산들이 있었죠. 그리고 부동산들과 상의를 하고 인간적으로 승일락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이기적이고 기회주의고 개인주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다시 한번 분위기가 좋지 못한 상황이 진행됩니다. 미분양이 감소되면서 회복세로 돌아선다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뉴스에 내보내고 1만 가구의 미분양이 일부 줄였다는 내용들이 뉴스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과 동일하게 대구 부산 그리고 서울 인천 전체 미분양이 감소를 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움직입니다. 물론 그 시절에 나름대로 건설 관계자들과 그리고 많은 뉴스들, 그 많은 신문들, 유착관계가 있었지 않았나 의심도 해보게 됩니다. 왜그 외에는 다른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매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부 미분양 할인을 해준다고 얘기가 나오자마자 엄청나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지금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었고 이 시절에는 투기 투자를 했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단지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은 사람들만 있었죠. 그리고 이즈로는 투자 투기를 했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중공 후에 미분양이 많이 생겼고 분양을 하면서 미분양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을 노려볼 만한 곳을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이 다시 생겨났고 서울은 미분양이 늘고 있었지만 다른 지방도시는 미분양이 줄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2005년도였고 미분양은 계속해서 주는 상황이었고 대구 마찬가지 미분양이 줄고 활기를 띠고 있었고 멀리 보고 투자하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건설사의 계획은 있었고 현재도 건설사의 계획은 따로 있습니다. 수조원을 투자하는 건설사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의 이익을 노리고 아파트 분양을 하고 아파트 판매를 합니다. 또 일반 서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신문이나 뉴스 매체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특히 더 많은 손해를 볼수 있는 사람들은 일명 개미라고 불리는 아무 지식도 없이 군중심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옆집 아줌마가 돈을 벌었다니까 나도 돈을 벌 것이다. 옆집 아줌마가 분양권을 사서 돈을 벌었으니까 나도 분양권을 사야지. 윗집 아줌마가 아파트를 구입했으니까 나도 아파트를 구입해서 돈을 벌어야지. 아직도 그런 분들이 태반으로 많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2006년도 분양시장은 얼음판이 됩니다. 그러면서 중공후 미분양의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정보가 없어서 구입할 수가 없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과 동일하게 소화할 수 있는 아파트 공급량은 1만 가구인데 2만 가구를 넘겼다. 공급이 초과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세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2005년도부터 10년도까지는 조금씩 움직이는 부동산시장이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히 1년 사이에 급락과 폭등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세입자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대구, 부산, 광주 등 대도시에 차라리 집을 구입하지 않는 게 낫겠다는 얘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쪽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항상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구같은 경우는 그래도 재개발의 이슈가 있어서 나름대로 보상을 받았는 분들이 아파트를 구입하고 그리고 외지에서 투자를 했지만 부산같은 경우는 재개발도 없는데 계속해서 부산쪽에 바다뷰가 좋아서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부산이 폭락하고 있다는 것은 저번에 한번 올려드렸죠. 그리고 지금과 동일하게 수도권의 미분양은 줄고 지방의 미분양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시절에도 서울로 경기도로 투자를 하러 많이 들어갔는 것 같아요. 하지만 수시로 계속해서 반전의 반전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그때와 지금과 아주 유사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절에는 나름대로 돈이 풀리는 상황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었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내년 내후년 어떤 택지에서 돈이 풀리거나 아니면 혁신도시가 생기거나 아니면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IMF에 떠도 사실 경기가 좋은 동네는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구는 사실 어느 곳과 비교해도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대부분 자영업자들이고 코로나 때문에 주익창출은 그냥 대부분 손해를 본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돈을 벌수 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자들, 변호사, 의사, 그리고 법무사, 다양한 사자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특히 대구에 자영업자들이 많지만 병원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왔을 때도 큰 타격을 입지 않았고 아직도 마찬가지 병원을 가보게 되면 어느정도 인지도 있는 병원에는 20분 30분씩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미분양이 13만 가구를 육박했다. 그리고 혁신도시 pf대출 내간이 되냐 안되냐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절 마찬가지 중견건설사들 자금 압박을 맞으면서 실제 미분양 아파트 때문에 부도가 나냐 안나냐 대부분 전전긍거하고 1차 2차 부도가 난 중견건설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었죠. 지금 뉴스와 흡사하게 중견건설사들 도미노 부도가 난다고 우려를 했고 마찬가지 국가에서 pf 자금이나 금융권의 압박을 넣어서 어느정도 돈을 회전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대운나건설의 땅값 상승론이 나오면서 마찬가지 아파트 공급은 어마어마하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급작스럽게 미분양이 증가하고 12만 채를 돌파했다. 전국 최고가를 갱신했다는 얘기들이 연일 계속해서 나오고 대구는 그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북아파트 마찬가지 포함이 되어 있죠. 기득세든 양도세든 일부 세금을 마지막으로 푸는 사례들이 2008, 9년도에 시작이 됩니다. 그나마 이 시절에는 경기가 회복하는 단계였고 생산이나 제조 그리고 마찬가지 경제적으로 플러스되는 요인은 있었지만 은 계속해서 인구는 준다는 얘기를 지금과 동일하고 맥락이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옛날 어떤 뉴스들만 찾아봐도 현재 흘러가는 동향과 비슷하다. 그럼에도 뭐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옛날 뉴스를 찾아봤다고 얘기한 분들은 없습니다. 단지 옛날 영상을 봤다고 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았지만은 내돈몇 천만원이 아깝고 몇 억을 손해 볼수 있는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지인들끼리 다툼을 하고 가족들끼리 분란이 생기는 상황에서도 예전 뉴스나 아니면은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뭐 저하고 통한 분들 중에서는 거의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연속이 계속되지만 예전과 지금은 많이 틀리다고 말씀드리는 내용 자체가 예전에는 지금과 동일하게 모든 동양들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은 갭투자와 투기세력들이 전국민이 이 정도 아파트에 투자라 투기 그리고 몰빵하고 상처를 입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2010년 그리고 2010년부터 2017년 18년까지 단한 번도 이때까지 아파트가 이와 같이 급상승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돈이 갈 곳이 없다 보니 주식이나 코인 그리고 마찬가지 아파트 세력들에 의해서 따라 움직이는 전 국민들이 아파트에 투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리 터기 속에서는 정치권 세력들도 있었을 것이고 건축 관계자들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은 대부분 조직과 세력들에 의해서 인중심리로 끌어가거나 아니면 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내가 판단을 할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내 주변에 더 똑똑하고 더 많이 알고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물어는 봤어야 되는데 적어도 저하고 통화를 한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 대부분 옆집 아줌마, 윗집 아저씨 그리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술 한잔 먹다가 나온 얘기들 그리고 전문분야에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다가 너도나도 투자를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력들과 동조해서 따라 움직이거나 함께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카드들은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카드는 소위 말해서 아파트 물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건설사는 분양가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마찬가지 경기가 좋지 못하고 건설사까지 휘청거린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기 때문에 미분양 물량을 국가에서 안 사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돈을 잘벌 때는 건설사들이 돈을 가져가고 돈을 못벌 때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고 마찬가지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협회나 단체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노조도 그 일부분의 하나였고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 모든 것들이 예전과 비교했을 때는 더욱더 엄청나게 큰 파장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경기 자체가 예전에 어느정도 상승되었을 때보다 계속해서 악화되는 상황과 생각지도 않았던 전쟁들, 인플레이션 그리고 모든 것들 아파트가 오를 수 있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은 것들은 100개가 있다면 오를 수 있는 기미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준다면 일부 지금 매출 완화와 동일하게 또 약간의 움직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가격이 세월이 지나면 또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단기간에 4년 5년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기미는 없다. 그리고 40% 50% 60% 최고가 대비 하락을 했다고 얘기하지만 거품으로 상승했는 가격의 하락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타를 생각해서 60%까지 하락해서 아파트를 구입하면 다시 30-40%에 내놓으면 팔리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판단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돈을 벌어도 자기 이익이요. 돈을 까먹어도 자기 이익이지. 제가 득되거나 제가 손해를 볼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동일하게 묻는 사람들이 99% 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구체적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도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조금 비싼 수업료를 내고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